안녕하세요. 별랑 카페입니다. 오늘은 어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서 어 귀농을 어 계획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라고 어약 지금 지금으로부터 약 7년 6, 7년 전에 귀농을 하셔서 어 정착하신 어한 농장 농장의 사장님을 찾아왔습니다. 아 여기는 저 앞에 보이는 저농막이 대명농원입니다. 그래서 아그 오늘 가서 사장님을 뵙고 어좀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세요? 대명농원 사장님이시죠? 아, 예. <웃음> 네, 안녕하세요. 어 귀농 6, 7년 전에 귀농 하셔가지고 정착을 하셨다라고 예. 어, 해서 오늘 농원도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소개해드리고 이렇게 하려고 찾아왔습니다 아,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어, 오다 보니까 범위가 상당히 넓어요 네저 예, 예. 어, 산에 저 심어진 게 저게 뭐예요 저게 무슨 나무 남... 예, 이게 감인데요 네 떫은 감이죠 떫은 감인데 떫은 감 예. 어, 지금 사장님 지금 저 뵈니까 뒤에 머리가 예? 상당히 기르세요 <웃음> 그 무슨 아, 그, 실제 머리입니까? 아니면? 예, 저희가 네. 내려오면서, 네. 그냥 이제 뭐, 자연에서 이제 살다 보니까, 네. 자연과 좀 친해지고 싶다는 그런 느낌? 아. 그런 거와이또 견부려 있다 보니까, 그냥, 그 뭐, 이제 늘 이제, 뭐야, 깔끔하게 이제, 덧지에 네. 있을 때는, 네, 네. <웃음> 예, 그렇지만, 시골에 오니까 뭐, 누가 그러니까 뭐 이렇게 타치하는 것도 없고, 어. 자연스럽게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그렇게 됐어요. 네, 되세요 네, 네. 이거 저 감나무 저 심은지 얼마나 되셨어요, 이러고? 게 네, 지금 심은지가 산에 옮겨 심은 건한 5년 됐고요. 5년이요? 5년 됐고, 네. 이 감나무를 생산하기 위해서, 네. 이제 필요한 게 이제 고엽 나무거든요. 고엽 나무. 네. 그러니까 네. 고엽 실을 이제 심어 가지고 그걸 이제 1년을 가 가지고, 네. 일년은 예. 크면은 이제 어느 정도 한두팬 크기 정도 이상이 크거든요. 네. 그럼 그이듬에 네. 이제 다시 이제 들어하봐야 감나무 네. 삽주를 이제 키워 이제 미리 이제 키웠던 거죠. 네. 같이 네. 동시에 네. 약간 이제 삽주를 이제 생산을 해서 네. 접목을 했죠. 아. 어. 접목을 해서 그 밭에서 이제 다시 또 일년을 또 키우는 거죠. 네. 키워야만이 일년은 큰 거를 이본 산에 이제 네. 내가 이제 갖고 있는 이 산에다가 옮겨 심었죠. 아, 그건 저게 저 감나무가 고염나무를 심어서 고염나무에다가 접붙여 가지고, 그렇죠 네. 그걸 키워서 이리로 가져는 거죠. 네. 아, 그렇군요. 감나무가 고염나무에다 접붙이는군요. 이 감도 네. 이제 그 친화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나무가 나무가 그 친, 뭐 친근관계 네. 이런 뜻인데, 네, 이제 무조건 고엽 나무에다만 붙이는 건 아니고요. 네. 그 친화성에 따라서 이게 고엽 나무가 필요하냐, 아니면 네. 돌감 나무가 필요하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네. 어 지금 여기 보니까 이감 나무 있지 않습니까 여기요? 네. 이게 지금 하하우스에서도 감감 나무가 있는데, 네. 그럼 이감 나무는 이거는 저 하우스 얘가 뚫고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나중에 이 하우스 걷어내셔야 되는 거네요? 아 그렇지는 않고요. 네. 이제 저희가 이제 하우스에다 감을 이제 처음 심은 이유가. 네. 이제 이 감이, 이제 혹시 아시나 모르겠네요. 네. 저, 뭐, 저 지방에 가면은. 네. 이제 시 없는 감을 키우는 곳이 있어요. 네네. 시 네. 그 없는 감이란 게 뭐냐면은. 씨, 감이 시가 생긴다는 거는. 이 돌감에서 이렇게 이제 벌이. 네. 화분을 물어다가는 이제 네. 네. 그러다 보 시가. 수정시키는데? 수정을. 네. 시 그러면 이제 이 감이 이제 시가 생기는 건데요. 네. 이게 이제 여기다 심은 이유는 요 감이 시가, 대신에 시가 원래 있어요. 네네. 시가 네. 있는데 요거를 씌우는 감으로 한번 음, 생산을 해보자 라는 그런 뜻으로. 네. 이제 만약에 이 감이 이제 어느 정도 커서. 네. 이제 수확이 되면은. 네. 저희는 이제 여기다 벌이 오지 못하도록. 네. 일단은. 네. 야 그래서 씨 없는 감을 만들 수 있을까? 네. 예,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한번 심어봤어요. 네. 이건 차후 저희가 훔면서 관찰을 해봐야 할. 텐데요. 아. 네. 그리고 이제 감을 이렇게 큰 거는. 네. 어차피 저 부분은 봄에 다 잘라줘야 되는 거고요. 아저 위에 자릅니까 네, 네 잘라서 이제 하고 이제 필요한 부분 이 있다면은 유인을 네. 해서. 네. 원래 저렇게 크면 감은 안 열려요. 아. 감은 늘어져서 옆으로 가지. 아 옆으로 네, 퍼지도록. 네네성네서 그러는 네. 거고요. 그렇 네. 뭐야, 장지게올라 있는데서는 네. 감이 열지도 않고. 아, 어, 그건 나중에 터널을 벗기는 게 아니고 감을 옆으로 퍼지도록 유인하는 군요 아, 그렇게 하신 군요 어, 방금 전에 그어 고염나무다가 접을, 접을 붙여서이 감을 예? 감나무로 키워 가지고 이 산우다가 이식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그 고염나무에 그 이식한 거를 있습니까? 지금 그볼수 있습니까? 아접목캐는 거예요. 네네. 아 지금 있죠. 아 있어요? 네. 아 그곳쯤 가서 볼수 있습니까? 아 예. 네. 예. 혹시, 자, 혹시 한번 가보실까요? 뭐 네네. 어사님 머리 머리가 아주 신날리는 거고 <웃음> 멋있네요. 어? 네. 한 년에 피운 거예요 이제. 아 이게 접붙여 가지고 네. 1 년이 된 거예요? 네. 어그럼 지금 현재는 이게 고엽 나무입니까 감 나무입니까? 이게 지금 이게 이제 이런 요런... 그 부분은 이 팍지가 나잖아요. 이렇게 네. 보시면은, 감무는 이파리가 네? 넓지. 네네네. 고염나무는 이렇게 입이 좀 훌쩍하고 자라요. 아, 잠깐만요. 네. 그 다시 우리 구독자님들께 보여드려야지. 그 지금 잡고 계시는 건 어, 고염나무예요. 고염나무, 그죠? 아, 고염나무. 고염나무는, 고염나무는 잎이 좁다. 네. 네, 좁고. 네. 이렇게 이제, 요건 이제 접목이 안된상태죠전 접목이 안된 네, 상태죠. 네. 좀 네. 1년 더 있다. 이제 네. 요 그거 좀 잠깐 놔보시겠어요? 네. 아, 이게 고엽나무네요. 네. 네, 네. 그다음에 이제 감나무는, 아니, 뭐, 뭐, 요, 요 아, 확실히 다, 다르군요. 이게 감나무예요. 네, 네, 네. 감나무 잎이 네. 상당히 넓으네요 그렇죠? 네. 감나무, 이게 감나무 잎, 요거는 고엽나무 잎, 그렇죠? 네. 아, 그렇군요. 네. 그럼 이 접붙인 거는 이태 보이나 요 접붙인 자리가? 그렇죠? 그렇죠. 네. 이렇게 네. 보시면은, 네. 이렇게 보시면 여기 보이죠? 여기 이제 가까이 근접 촬영할까요? 네. 아, 그거 보이네요. 네. 여기 이제 접목하고, 네, 이제 비닐로 시원을 전면 왔죠. 네, 아, 그렇게 해서 그거 지금 풀러 볼수 있습니까? 네. 아, 여기 이 비닐은 네. 친환경 제재로 네. 이제 이게 전에는 이제 이거 다 일일이 풀려줬어요. 아. 근데 지금 이건 분해가 돼가지고 분해성이랑 굳이 네. 이렇게 안 풀려줘도, 네. 치들이 이제 이렇게. 귤르드는 역할을 하죠. 아, 그렇군요. 네, 그렇게 가지고. 네, 같은 요 네, 네. 아,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접붙여 놓은 게 상당히 많이 있는데 요렇게 해 가지고 이제 이게 2년 된 거죠. 그러니까 고염나무를 1년 감나무로 접붙여서 그렇죠. 1년. 대목 1년 키워서 네. 대목에서 1년 1년. 그 네. 2년 된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이게 저 산으로 올라가서 저 가서 이제 5년이 된 겁니까? 네, 3년 차가 이제. 네. 저 산에 있는 거는 이제 3년 3년 차에 올라간 거죠. 3년 차에 올라가서 아. 지금 5년 6년이 됐지요. 이제. 아, 지금. 그러면 저기 지금 봐서는 감나무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저 산에 지금 심어진 게총몇 그루인지 아실 수 있나요? 근데 뭐 아까는 제가 가지고 하지만한7 0 0주 되고 되지 않을까? 7, 800주. 아. 그렇군요. 어, 저 산에 그러면 저 감나무만 다 심어졌습니까? 아니요. 아니? 여기서 좀 보시면 알겠지만은 네. 이렇게 이제 보면 이제 감나무가 주종 이제 이많긴 하지만은 네. 이것도 오른 쪽으로 보면 소나무가 있어요. 소나무. 네. 아요요 여기 요, 요, 요 산에 요 보이는 거이 네. 소나무입니까 요거아 네. 네. 가까이 가서 일단 한번 볼까요? 네. 아, 여기 있고 그러네요 네. 요거는 이제 요 원종 해송이라고 하는 소나무군요. 아 저게 지금 소나무밭이지 금 이게 소나무죠? 네네. 네, 그고 이제 감나무, 소나무 그렇습니까? 네. 소나무인데 저거는 네. 분재용이래요. 분재, 네. 아, 분재용이에요? 네. 네, 네. 네. 분재용으로 지금 낮게 키워서 모양을 잡느라고 저렇게. 아. 있어요. 가까이 어. 가서 보시면은. 네. 대목이 꽤 커요. 아, 그렇군요. 네네네. 네. 네. 그러면 소나무하고, 소나무하고 감나무만 있는 거예요? 아니죠. <웃음> 또뭐 있습니까? 어, 이제 저 위에 올라가면 약초가 있고, 아, 있는 이부 아, 산야초. 약초 종류가. 네. 이제 천마. 천, 천마. 네, 천마. 아, 천마. 천마. 네. 네. 저 어, 끝에 보면은, 그 그늘, 반 그늘 돼서 자랄 수 있는 산마늘. 예? 네, 산마늘. 산마늘. 네, 명이나물. 네, 이 예. 네. 울릉도에서 많이 나잖아요. 네강원도에서고 네, 네. 산마늘이 심어져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이, 이, 이 전체적인 면으로 보면, 이제, 뭐, 여기에, 거덕, 자개, 도라지. 이런 종류가 좀 많이 심어져 있어요. 아, 여기 아까 진입로 들어오다 보니까 밤나무도 보이는 것 같은데, 그건 사람 내거 아닌가요? 아, 맞아요, 저희 거예요. 아산입니 거예요. 네. 아 밤나무, 그 종류가 상당히 많군요. 네. 어그 산에 올라가면서 그 하나하나 좀볼수 있을까요? 아니요 예. 네. 이게 이게 뭐라고요? 뭐 방아플. 아 방아풀이에요. 어, 경상국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방아풀. 연해가 상상할 것처 좋아요. 네. 뭐화에 속한다네요. 네, 네, 네. 네. 뭐 네, 네, 네. 데 이제 우리가 이게 이제 이게 그... 다 방아풀이 깻잎 예? 같이 생겼는데? 네. <웃음> 네? <웃음> 깻잎 같이 생겼죠? 네, 깻잎 같이 네. 생겼어요. 근데 이제... 요게뭐 친환경 약재의 그 보조제 역할을 한대요. 아, 어 네, 좀 제배를 해서 네. 어, 이게 좀 어떻게 이제 약재로 쓰는 거니까. 네. 요거는약끼는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수입이 또 창출이 되고, 응. 음. 이런 들이 여기서 크면서 이제 기피제니까. 네. 발레 같은 것도 좀 들어오지 않겠나. 아. 어. 어, 경매나 충해가 좀들어지지 않겠는. 그래서 지금 요거 시범적으로 좀 한번. 잠깐만요. 예. 지금 방금 기피제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예. 그럼 얘가 벌레를 퇴치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까? 방아초가? 그렇지요. 아 그래요? 아..냄새 뭐 때문에 그러나? 아니면 나오는 뭐 독성이 있나? 여기서 이제 어떤 이제 벌레가 싫어하는 어떤 뭐 물질이 있는가 봐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이 화학약품을 안 써도 이게 유기농이 되는 거네요. 결국 이걸로 퇴치를 시키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렇죠? 네. 어, 그렇군요. 방아초. 여기 이제 방아초가 있고 저쪽에 있는 건 방아초하고 저건 또 다른 것 같은데? 저쪽에 저, 아, 있는거? 자대라고잔대아 네, 네. 네, 잔대. 자안대구나 한번 네. 가까이 가볼까요? 저, 네. 저 뭐냐 옛날부터 잔대는 네, 네. 어, 저, 뭐야, 산모들이 이렇게 애, 애기를 낳고 이제 이렇게 후 조리를 할때 산후조리할 때 네. 산후조리할 때, 네, 산후 조리할 때 네. 그때 많이 썼다고 그러고 농도가 아. 이제 이제 많이 적어서 네. 이제 봄에 이파리가 여러개 나오잖아요 네. 아, 입이 또 상당히 좋아요, 맛이. 아, 이 이게 이게 잔대예요? 네, 잔대. 어, 잔대 이 꽃, 이 꽃핀 거, 이 보라색, 네, 이게 잔대 꽃이군요. 그렇죠. 아, 난 잔대는 처음 보네요 아, 그렇군요. 이거 지금 뭘로 먹는 거예요? 이런? 뿌리로 먹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뿌리죠. 뿌리. 예, 보, 예 보면은. 아. 입을, 보면 지금 이거 캐면은 잔대 뿌리 있겠네요. 있지. 하나 그냥 캐볼 수 있을까요? 그럴까요 네. 거기서 음, 음, 도구가 없죠. 네. 자, 이 잔대뿌리 구두잔을 이렇게 보여주시려고 네. 호미를 가지고 오셨네요. 네. 이제 저도 처음 네. 캐는 건데요. 네. 잘실험해까모르겠네요 음, 나중에. 아, 올해 처음 재배하신 거예요? 네. 아, 아 근데, 올 처음 갔어요. 재배했는데 이게 벌써 이렇게 컸네. 네. 네. 어. 아, 이렇게 생겼구나. 네. 이게 잔대뿌리. 네. 이게 1년, 1년생이죠. 이게 이제, 1년생을 키워가지고, 네. 지금 2년차 됐어요. 2년차 된 거예요? 네, 네. 아. 처음에는 이제 조금 하는 걸 이제 심었거든요? 네. 네. 그럼 이건 단연생인가요? 잔대는? 이거는 단연생은 아니고요. 네. 그렇죠. 단연생이라고. 단연생이죠. 단년생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몇년 차에 캐느냐는 이제 그건, 예? 그만큼 이제 뿌리가 이제 굵기가 달라지겠네요? 그렇죠. 아, 그렇군요. 잔대. 아유, 감사합니다. 이거 1년생 된걸아깝게 벌써 캐신 것 같은데. 2년생, 2년생이란 말이죠, 이게. 아 네. 2년 된 거죠. 금년에. 요거 하나 가져가세요. 아이거 오케이. 네, 감사합니다. 사장님, 요거, 요거는 뭡니까? 이게, 이게 뭐, 시큼한 아, 이게 열매가 어, 열렸는데. 아로니아라고. 아로니아? 네. 아로니아. 어서 들어봤는데. 아, 이거 뭐, 식용입니까? 약재입니까? 뭐. 저희 같은 경우는 효소를 담아가지고. 효소? 네. 이걸로 효소? 어, 효소도 아주 좋아요. 어, 어, 많이 달렸네요. 이게 지금 5년 차라고 말씀하셨죠? 네, 네 5년 차인데, 이제, 감이. 그런데 이제, 감이 아직 많이 달리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그럼 이제 내년서부터는 이게 이제 수확이 좀 있을 테고, 네. 본격적으로 수확이 정상적으로 기, 처음에 사장님이 계획하신 대로 가려면, 앞으로도 한 2년은 있어야 되겠고. 네, 100, 2년. 2년 정도는. 2년. 음, 그러면 음, 이게, 이게 몇 주라고 아까 하셨죠? 700주 700주. 그러면 이게 700주면 여기서 감이 약 정상적으로 생산이 된다면 1년에 몇개 정도 예상을 하십니까? 나무 하나에 네. 500개 정도를 봐요 가, 감나무 하나에? 아, 아 예. 이제 얘가 감나무 이제 감나무. 이, 이 나무가 2년 더 크면 네. 500개 정도는 걸린다 아니죠, 아직은 어리니까 어리니까 이제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커서 정상적일 때 성목이 돼서 네. 정상적으로 열었다고 할 때는 네. 400개. 400개. 더큰 거는 뭐 옛날에 보면은 큰무에서는열접고 그랬어요. 아, 어, 그렇군요. 그러면 4, 500개. 그러면 이제 오, 400개 잡으면 4 0 0개 잡으면 4728. 어, 700주. 네. 그죠 네. 어, 그리고 저, 저 묘목도 또 나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저희가 목표가 1주를 네. 일단은 계획을 잡고 있어요. 1주를잡을때 천주. 네, 네. 500개씩 하면은 그러면 네. 그러면 천주면은 한 오, 500개씩 잡으면은 50, 50만 50만, 50만 개, 50만. 개. 50만, 개. 50만 개. 그럼 연가 수입이 감에서만 얼마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연 생산을 50만으로 기준을 했을 때, 네. 했을 때한 2억 9천 정도. 일년 일년 생산량이 수확량이 수확 금액이. 수확 량이 50만 개라고 보고요. 네. 50만 개라고 보고 여기서 이제 감 하나당 500원 꿀치셨군요. 그러면 이제. 한 2억 5천. 2억 5천. 어? 감나무 천구로 일때 네. 매출에. 네. 매출... 어, 저기, 소나무 밭이 저거, 저거죠? 네. 네, 저거 가서 좀 잠깐 볼까요? 여기서 이게 분재용으로 지금 해놓으신 거죠? 네. 소나무 분재, 분제, 분재용이 저게 가격이 만만치 않던데, 저것도. 아, 가격은, 뭐 시가라고 해야 되나요? 네. 천치 만져야 되네 이거 저 묘목을 사다가 심으신 겁니까? 아니요. 이것도 저희가 어, 씨를 받아가지고 네 씨를 파종을 해가지고 아 사인이 직접 씨를 파종한거예요아 네, 예. 씨앗은 어디서 봤습니까? 뭐? 아니요. 씨앗은 그냥 자연에서 채취를 했어요 사인이 직접 채취하셨어요? 아네 솔방울에 아, 네. 보면은 이제 씨앗이 들어있잖아요 네 솔방울에 네, 그 씨앗는 이렇게 솔방울을 싸가지고 네 그걸 이제 말려가지고 씨앗을 채취를해 가지고. 아. 그시 심었죠? 아. 그렇군요. 사장님 아까 천마를 어디 심으셨다고 그랬는데 네. 천마 좀볼수 있습니까? 요, 좀, 어디 어디 있어요? 네. 아, 이 부분이 천마예요? 네. 아, 천마. 어, 근데 여긴 지금 천마가 지금 안 보이잖아요. 글쎄요. 지금은 어떻게 방법이 없고요. 네. 이제 이제 이제 이 형성되는 거, 아, 천만원이니까 그러니까 위로 다 싹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네. 예 네? 네. 아, 저는 왜, 왜, 싹이 안 보이는가? 네. 네. 가을, 가을까지 계속 네. 자란다고 했는데, 땅 속에서 자라는 거예요, 네. 천만원 네. 그럼 이, 여기 지금 이 말뚝 박아 놓은 게 그럼 천마 표시예요 그렇죠. 이 심어진 표시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그럼 이제, 요, 요, 저 쇠말뚝 밑에 네. 천마가 심어졌다 이 말씀이죠? 네. 아,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아, 저 밑으로도 쭉 말뚝이 박혀져 있네요. 그죠? 이 말, 저쪽에도 박혀있고, 이 새말뚝이 박혀있는데 다 천마가 들어갔단 말씀이니요 아, 저, 저 울타리 저 있는데, 네. 거기까지 다 천마에요? 네. 아, 그렇군요. 아, 이제 산 정상 거의 다 올라온 것 같으네요. 여긴 감이 많이 달렸네요. 그래도 최고. 연수에 비해서 많이, 많이 달렸었죠. 차인분 지금 기농하셨다 그랬죠. 네. 기농 지금 6년차, 7년차? 7년차? 7년차. 그 기농하시는 분들한테 그 기농 할때뭐 혜택 같은 거 있죠? 국가에서 주는 겁니까, 지자체에서 주는 겁니까? 네, 혜택이라는데. 그 네. 이제 각 이제 자자나이렇 지역에 보면은. 네. 이제 특산물 이 있잖아요. 네. 불지방. 네. 거기에 이제 참여하는 품종. 네.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많이 지원을 해 주시더라고요. 네. 쉽게 말하면, 이제, 청양 같은 경우도, 네. 뭐 밤이나, 네. 지금 청양, 고기다 고추. 네. 내는 뭐, 매를 몇 가지가 이렇게 정해져 있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은 좀, 조금씩이라도 지원을 해 주시고, 네. 혜택을 주시는데, 네. 사실상 여기 이 감은, 네. 청양에서는 아마 제가 최초로 이 감을 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아감 감농장은 네아 그렇죠. 뭐 이제 조금씩 하시는 분들은 있는데 네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주문을 가지고 하시는 분은 제가 아직까지는 못 봤어요. 아 제가 내려와서 이 감을 이 배시감이라는 감을 심으면서 네. 이제 주위 분들이 좀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셨어요. 네. 그러면 이제 네, 이 감목 감을 네. 요정을 좀 달라고 그래서 네. 제가 지금 조금씩 나눠드리기는 했어요. 그런데 음. 그렇게 해서 좀 가져가서 지금 키우고 계시 분들도 잘 키우고 계세요 네. 그런 지원은 이거 별 들어 없고 그럼 기농할 때뭐 기농에 이 감나무가 아닌 기농에 대한 지원은 있습니까? 기농에 대한 지원을 뭐 특별히 받은 건 없는 것 같네요. 그래요? 아, 그뭐 기술센터에서 뭐 지원하고 그러는 거 없어요? 기술센터에서 특별히 기농한테 이제 지원해 주는 거는 네. 생산 기반시설 네. 이런 걸좀 보조하고 해주시는 게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 이제 기농 기농할 때그 학교 뭐 이렇게 뭐 교육 같은 거 이수하고 그런 게 어, 저는, 필요? 저는 원래 인천에서 제조업을 했었고요. 네. 대조업을 하는 과정 그때 14년도였었는데 네. 14년도에 제가 내려왔지만은 13년도에 여기 와서 교육을 받았어요. 네. <웃음> 네. 기능을 결심하고. 네. 그리고 13년도 보면 네. 어, 그때 당시 기능학교 5기. 5기. 네, 제가 5기 졸업을 했죠. 네. 그렇게 하고서 그 해에 이제 저, 저 공장을 정리를 하고 네. 그 이듬해 이제. 시, 집년도 14년도, 네. 14년도 여름에 네. 네, 기능을 하게 됐죠. 아, 그러셨구나. 기술 기술 어, 교육을 받으신 건가요? 예. 네. 음, 그러셨구나. 그럼 이제 그런 교육 같은 걸 지원해 주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음. 교육비 무료로 하고 네. 음, 그렇군요. 교육은 지금도 계속 진행형이고요. 네, 네. 네 저희가 이제 이런 쪽 산야 쪽 이런데 이제 관심을 갖다 보니까 네. 그런 교육을 계속 받고 있어요. 그럼그 정보는 어디서 교육이 있는 정보는 뭐저 공문이 옵니까 어디에? 어 이제 어떠한 저그 생산 단체 단체 어디는 네. 이제 관할 면사무소 네. 이런 데서 이제 좀 나오죠. 네. 아 이제 저 문? 공문이 오는군요. 네네. 음 그렇군요. 아. 어... 대단하네요. 이거 다, 아직까지는 사장님 혼자서 지금 이렇게 읽어 놓으신 거죠. 예. 네. 예, 아이고, 고생 많, 많으셨네. 음, 오늘 사장님 농장 구경 잘 했고요. 저, 어, 많은 걸 봤습니다. 어,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어, 다음에 이제 앞으로 2, 3년 후면 이제, 실, 이제 본격적인 이제 수확이 이루어지겠네요. 네. 예, 예. 예. 그때 가서 또 사장님 농장 한번 또 한번 취재해도 되겠죠. 아,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천마도 오늘 처음 봤습니다. 천마. 천마가 저는 마라 그래서 위로 싹이 나오는 건줄 알았더니 이게 땅 속에서 자라는 거네요. 이렇게. 아이고, 오늘 저도 새로운 걸 알고 갑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습니다